브이로그 찍어보려고 이렇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먹비입니다 지금은 11시 2분이에요 제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들어오면 집에 요정도 되거든요 6시 반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5시 반에 퇴근해가지고 운동하고 집에 오면 요정도 오늘 자기 전에 좀 스페셜한 케어를 하면서, 이제, 근황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합니다. 잠깐만, 저희 엄마 한번 출연을 보실까요? 엄마가 요새 일일일팩을 하고 계시는데, 엄마가 헤어 드라이 영상을 올리실 때마다, 기초 관리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신 분들 많아요. 엄마가 확실히 잡티라든지, 뭐, 검버섯 이렇게 뭐, 올라오는 뭐, 이런, 전혀 없고, 모공만 원래 태어날 때부터 살짝 조금 넓으신 편이고 피부가 진짜 결이 정돈이 되게 잘 되어 있으시고 깔끔하신 편이에요 <웃음> 지금 생얼이에요 엄마가 <웃음> 엄마 엄청 빛나죠 지금 얼굴에 잡티가 한쪽 가까이서 와주시래요? 싫습니다 실습니, no. 실수입니다. 저 요새 여기 버짐 있습니다 버짐 있어요? 화장품 잘못 써요 화장품 잘못 썼어요? 아무거나 막쓰시면안 되죠 맞는 걸 써야 돼. 가보세요. 그냥 정말 순수하게 하는 데일리 케어인데 조금 더 스페셜한. 지금 계속 운동하고 들어와서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인데 요새 매일 쓰고 있는 셀몽드 토너입니다. 피부 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줍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는 조금 단점이 뭐냐면 남성 호르몬 분비가 조금 증가돼서 저는 등이랑 막 이런 이마 이런데 땀 분비가 좀 많아서 트러블이 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전에 조금 더 섬세하게 좀 운동할 때는 관리를 더잘 해주는 편이에요. 예쁘게예쁘게 생긴 셀몽드 세럼입니다. 한번 펌핑해서 짜면 이 정도 나와요. 아, 이거는 제가 샤오미 미밴드라고 이외게 팔참보를 걸으려고 산 건데 괜찮더라고요. 세럼을 톡톡톡톡톡 발라줍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하진 않는데 지금 제가 요 정도 사용했거든요? 이게 30일 프로그램이에요. 하나를 다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반토막 나눠서 쓰셔도 되는데 이미 개봉한 거니까 그냥 하루에 하나 아끼지 말고 사용하시는데 요거는 셀몬드에서 나온 핵산 앰플 30일 솔루션 미백이랑 주름 개선이 좋은데 이제 요 앰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아까 전에 사용했던 세럼보다 이렇게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쭉 흐르는 요런 대형이에요 다른 앰플에 비해서 끈적임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없는 편이라 가볍게 여름철에도 사용할 만한 앰플이에요. 바로 줄때 이렇게 턱딱 2인으로 나눠서 쓰면 딱 적당한 요양이에요. 저는 목까지 남은 부분은 목까지 해서 목도 케어를 해줄게요. 자, 아침을 좀 당겨서 보여드릴까요? 오케이. 얼굴이 음 뭐라 해야 되나 속광이 차오르는 거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피부가 좀 되게 좀 하얘졌어요. 제가 노폐물이 빠져서 그런가? 마지막 단계로 사용하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인 크림인데 이렇게 보시면 기포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게 그핵산복합체라고 해서 피부 재생효과에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무슨 어? 어? 뭐야? 의상 그것 같아? 했는데 이게 피부 재생효과가 이든요 산소 크림이라고 앞머리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요 치존 부위 그리고 이마 제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서 더 트러블이 좀 많이 올라고 있어요. 이렇게 짠거 있잖아요. 이렇게 짠 거는 여드름 패치를 정말 다양한 브랜드를 많이 써봤거든요. 근데 네, 이 토송 요 제품이 접착력이 진짜 제일 좋고 제일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지금 세 번째 재 구매해서 쓰고 있거든요. 여드름이 난 부분에다 꼭 줘줍니다. 이렇게 트러블이 올라온 부분에다가 이렇게 오늘은 여기만 에 붙여줄게요. 바세린을 항상 자기 전에는 입술을 이렇게 두툼하게 올려줘야 다음날 립 메이크업을 깔끔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정리도 할겸 이렇게 마사지도 자기 돈에는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목 뒤랑 턱 라인 이랑 이런 데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